한 100명 정도까지 김윤종 기타 교습소 교재가 다 정리되었습니다. 김윤종 기타 아카데미 학원. 머리글자를 따서 C&P. N -P. 나도 기타 음악 학원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어? 내 이름에도 윤자 들어가는데? 유닝이라고 적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윤택한 기타 생활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손만들어주는 기타리스트김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학원 명칭 변경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셔서 남은 여생 재미나게 기타 치고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단체 레슨을 잘 하거든요. 한 100명 정도 있어도 문제없이 잘할수 있습니다. 어 제가 처음 사회에 나와서 돈을 받고 기타를 가르친 데는요. 홈플러스, 김혜점, 문화센터였습니다. 수강생이 가장 많았을 때는 한 100명 정도까지 한 타스 타임 해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요. 단체레슨에 대한 노하우를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강생들을 집중시키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레슨을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방법까지 다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명의로 된 학원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요. 구이었습니다좀생뚱 맞죠? 제가 졸업한 학교가 동명아시 근처에 있는 대구예술대학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북쪽으로 가면 구미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칠곡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미로 올라갔습니다. 구미시 구평동에다가 실평수 7평짜리 상가를 하나 얻어가지고요. 교습소를 차렸습니다. 사무실 책상 하나 놓고 연습실 의자 4개 놓으면 딱 맞는 그런 크기였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전기판을 깔아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 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사람이 태어나서 갈 때는 이름 석자 남기고 가야 된다고 하는 말을어서또주워 들어가지고 교습소 이름을 제 이름을 따서 김윤종 기타 교습소 이렇게 또 호기롭게 지었습니다. 여기서 수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제첫 번째 교재가 다 정리됐습니다. 2년이 다돼가니까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때마침 같은 건물 2층에 세탁소 자리가 또 공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봤죠. 가보니까 원룸처럼 꾸며진 방이 하나 있고요. 실평수도 1 5평이나두 배나 넓었어요. 그런데 달세는 1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옮겨버렸습니다. 타이밍이 딱 맞은 거죠. 그때는 일주일에 반은 구미에서 학원을 하고요. 또 반은 부산에서 살면서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김해 홈플러스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창원, 장류, 부산 등지 이제 문화센터를 쭉 출강을 하고요. 개인 레슨도 많이 다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제자 중에 한 분의 소개로 장류에서 30평짜리 공간을 하나 또 임대를 하게 돼가지고요. 거기서 제두 번째 학원을 오픈을 했습니다. 학원 이름은 또 호기롭게 제 이름을 따서 김윤종 기타 아카데미 학원 이렇게 또 지었습니다. 학원의 이름의 취지는 좋았는데요. 부작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길을 가는데요. 앞에 초등학생 세 명이서 쫄리쫄리 걸어가면서 기타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뒤를 에 따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됐는데 한 아이가 야김인정그 기타 괜찮다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음 역시 음 그리고 있는 찰나에 옆에 있는 녀석이 아이다 김인정그 벨러다 이러는 거예요. 머리가 띵 하면서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끼리 계속 막야 막 김윤정이 어떻고 막 김윤정이 어떻고 막 김윤정이 어떻고 야 그거 아니다 아니다 좋다 뭐 어쩌고 어쩌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따라가면서 들으면서 어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나중에 내 아이가 자기 친구들 입에 오르내리는 아빠 이름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름을 바꿔야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기타는요. 잡고 치는 악기예요. 왼손 코드를 잡고 오른손으 줄을 잡고 이렇게 뚱뚱뚱는 악기기 이 때문에 캐치 앤 플레이. 캐치 잡고 플레이. 기타 치다가 플레이잖아요. 캐치 앤 플레이. 머리 글자를 따서 CNP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이 자리를 하나를 오픈을 더 했거든요. 그래잘해 보려고 네이버에다가 광고를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광고를 이제 이렇게 타이프를 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름이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엔드마크 이 엔드마크 때문에 이름이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 바꾼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학원을 이름을 바꾸려 하면 교육청에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고한 지 지금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몇달안 됐는데 또 이름을 바꾸면 좀, 좀 그런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할수 없이 소문자 N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이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하 아, 이거 계속 쓸순 없다 또 이름을 또 바꿔야 되는데 뭐로 바꾸지 하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기타를 꺼내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네살짜리 딸이 쪼르러 쫓아와 가지고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이러는 거예요 기타 치겠다고 이게 쪼르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다 나도 나도 기타 잘칠수 있어 그래서 나도 기타 음악 학원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 괜찮죠 나도 기타 음악 학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까요 <웃음> 맞습니다. 야나두 영어학원 그 야나두랑 이름이 겹치는 거예요. 유사상호가 되는 거예요. 유사상호가.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름을 뭘로 바꿔야 되나 또고민을 들어간 겁니다. 이름 정하는 게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고민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어느 날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 집사람이 쓰던 물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바구니가 하나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썼던 거라더라고요 학교에서 쓰는 거니까 이제 이름을 적어 놓잖아요 그래 바구니에다가 윤잉 윤잉 막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윤씨라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래요 윤잉 윤잉 좀 발음이 좀 어때요? 어� pesases, 괜찮은데? 어? 내 이름에도 윤자 들어가는데? 윤잉 윤잉 윤잉 윤잉 윤잉 윤잉 윤잉 윤잉 윤잉 어 윤잉 괜찮다 그래서, 유닝 기타음악학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닝을 정확하게 더 해석을 해드리면요. 제 이름 중간자가 빛날 윤자, 윤택할 윤자거든요. 거기에 영어의 현재진행형 전미사 ing를 붙이고, 여는 법칙을 적용해서 한글로 유닝이라고 적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윤택한 기타 생활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윤택한 기타 생활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학원이 되어야겠다 라는 다짐을 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또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